비용 자체가 한번 1회에 300만원, 많게는 700만원까지 가는 약물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8회에서 10회만 받게 되면 뭐 5천에서 7천만 원까지도 네. 급성 신근경색층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고 네. 싶습니다. 그리고 50대 분들의 경우는 음. 가장 큰 고민 음. 바로 실비 음. 네, 실비 관련해서인데요 09년도 이전 실비부터 시작해서 1세대 실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실손 전환이 이슈기도 하고 네. 기준을 조금 세워 놓고 음. 55세 음. 여성 기준 롯데로 8만 1,533원 그리고 현대상 해 3만 1,110원 보험연구소 박찬하 대표입니다. 오늘은 50대 보험 리모델링, 보험 점검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꿀팁들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황인건강보험 전문가 조은민 팀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기존에 보험이 없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어, 거의 못 봤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분들한테 보험 가이드, 컨설팅의 포인트를 잡아주신다면? 일단 50대 분들의 경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 보험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 하는 목적으로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기존의 보험이 과 지출되고 있으시다면 음. 그래서 보험료를 재정비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마지막으로 맞추는 시기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건강하신 분들 기준으로 해서 어떤 기준으로 보험을 추가 가입하는게 좋을까? 3대 진단 발병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암이나 뇌나 심장 관련 진단비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소의료비 보장을 평생 가져갈 수 없다는 점을 음. 인정하시고 음. 마지막 기회죠. 수술비 보장을 든든하게 가져가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음, 건강체 같은 경우에는 수술비 담보를 조금 포커스를 두고 바라봐야 된다. 그런데 또 절반 이상의 분들이 이제 만성질병이라던가 기존 보상력 때문에 건강체로 가입하기가 어려우신 유병자분들이 많으세요. 유병자분들이 가입하는 데 주요 포인트가 있다면? 이 부분이 니까 유병이라고 했던 건 그냥 병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의 종류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음. 적합한 상품들이 천차만별일 수가 있어요. 음. 한 보험사에도 유병자 보험 종류가 막 세네 개씩 되니까 하나씩 다 살펴보려고 하지 않고 음. 한 상품으로 묶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음.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출이 크게는 뭐 3, 4만원 이상으로 음. 더낼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고객님들 보험료를 지금 이제는 절감을 조금 계획을 하셔야 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점점 더 커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택하실 때 항상 가장 적합한 상품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건강체로 인수가 되는지 여부도 응.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50대 컨설팅이 진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50대 같은 경우에는 질병에 대한 케이스마다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도 다 다르고 같은 보장이어도 보험료가 천차만별이고 같은 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보장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다 다르다 보니까 심도 있는 공부들이 필요하더라 50대에 계신 분들이 저희가 컨설팅 진행하다 보니까 유사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맞아요 네. 뭐 새말금고라든지 음. 뭐 우체국이라든지 음. 이 신협이나 뭐 단위 농협까지도 어, 네. 네 지역에서 가입하신 분들 특히나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도 많으신데 서울에 계신 분들도 우체국 보험 가입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분들이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 이제 이런 우체국이라든지 세발분고 음. 같은 경우는 보장이 그냥 획기화가 되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냥 찍어내는 듯한 설계가 굉장히 많고요 그런 말은 즉슨 이거를 제안해 줬던 사람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장에 대해서 적합성이 많이 떨어지고요 보장 부분도 마찬가지로 뭐 뇌나 심장 부분은 뇌졸중 급성도 아니라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층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고 <목소리도> 유사함도 10%밖에 일반함이 10%밖에 구성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이제 보험금 지급, 금감원에 제재를 받지 않는 음. 이제 우정사업본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분행사료가 발생했을 때 음. 민원을 걸수 있는 제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음. 마땅치 않다는 게 가장 큰 오류죠.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이 상품이 무조건 나쁘다고 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적합하지 않다는 라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50대 분들 음. 같은 경우에는 비갱신형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이기도 하고 갱신형을 준비해야 된다면 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갱신형을 가입하는 게 맞는데 권장해 드릴 수 있는 원래 보험료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50대 분들께서 하도 TV나 네. 아니면 이런 뭐 우체국이나 이런 유사보험에 가서 네. 상담을 받으시면 보통 3, 4만원, 4, 5만원대도 에 가입이 되니까 네. 그 정도면 충분하신 줄 알고 계시지만 실상 보험료도 많이 오른 나이 때, 때이기도 네. 하고요. 어, 보험료가 오른 이유는 그만큼 위험률이 높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보통 10만원 정도는 최소 염두에 두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고요. 어, 10만원짜리에요 하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한도가 높아질 수도 없어요, 사실. 손해율이 높은 시기인데, 2 3 0대 계신 분들이랑 똑같은 기준을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한도가 적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를 좀더 포커스를 두셔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단, 50대 분들이 이때 보험료를 과취출하는 주 원인은, 기존에 종신보험 주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보장 대비 많은 지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내가 이미 보험이 많은데 어, 여기서 더뭐 보험 가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음. 종신보험에 들어있는 보장은 굉장히 일부입니다 손해보험사로 준비할 경우 보장이 막두배까지도 고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음. 아신다면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조정을 통해서 음. 보험료라면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설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죠 종신보험에 대해서 또 다른 종신보험을 드시는 건 정말 하시면 안 되는 네, 행위고요 사망보장에 대한 밸런스를 줄여서 내가 살아가면서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그러니까 손해보험의 베이스도 좋고요 생명보험에서도 건강보험 상품이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손해보험사 상품을 중심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랬던 이유는 가격 대비 보장적인 측면이 생명사보다 손해보험사가 건강 상품이 더 좋았기 때문이거든요 최근에는 뭐 생명사들도 건강보험 상품들 획기적으로 좀 좋은 상품도 나오잖아요 네 많이 나오고 있죠 음. 뭐 예를 들면 동양생명에 음.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 음. 암 진단금이 남성분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50대 60대 분들이 손해보험사로 암 진단금을 보완하기 보다는 음. 이제 생명사 상품의 암보험으로 준비를 하셔도 음. 이제 과거보다는 훨씬 더 어, 가성비 좋게 가져가실 수 있어요. 상품 개발에 있어서나 어떤 손해관리에서 굉장히 보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랬던 생명사들이 이런 온라인의 여러가지 정보들 상품 비교들 때문에 마켓시어가 계속 줄어드니까 음. 지금 공격적으로 특히나 이제 암보험에 대해서 열기 시작을 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해주신 동양생명 상품이라던가 얼마 전에 신한 상품이라던가 미래세, 상품. 미래세 상품들 이런 상품들도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그래서 uh, 저희가 생보사 상품을 아예 배제하는 게 아니라 따져보니 너무 많은 상품들을 소비자님들께 말씀드리면 헷갈릴 수 있으셔서 굳이 고려하시려면 지금까지는 손보사였는데 앞으로는 이제 생보사들의 건강보험 상품들도 주계약이 제외되다 보니까 사망이 빠진 건강보험 담보들은 보안설계하는데 유효할 수 있겠다 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주계약에 사망이 빠져있는 상품들은 연계가 없어서 불필요하게 음. 지출하는 보험료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렇게 되면은 같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손해보험사보다 저렴하게 네.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음. 그렇게 돼서 요즘은 이제 어, DB생명이라든지 뭐 이런 농협생명이라든지 이제 신세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음. 최근에는 라이나생명에서 유병자 질병 유장까지 출시될 음. 만큼 생명사에서 이제 다루는 이 범위가 음. 훨씬 더 많아졌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요즘 50대 분들이 가장 핵심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게 표적항암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표적항암에 대해서 조금 좀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비용이 이제 30, 40대에 비해서는 갱신형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민의 대상이 될 정도로 좀 높거든요 보장이 음. 가성비가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 표적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 모든 암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표적항암제의 치료 방법은 이 암세포만 골라 죽인다는 것에 있는데 의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암치료 방법인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이제 보통 1세대 항암 치료라고 하죠. 네.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는 2세대. 네. 그리고 이제 3세대는 면역 항암제. 아직 국내에 도입되진 않았지만 4세대 대사 항암제까지. 네. 점점 더 이제 암 치료에 대해서 정보기날이 얼마나 남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네. 이제 많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표적 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오해하지 않으시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표적 항암 치료에 대한 그 치료가 심평원으로 넘어가게 돼서 허가가 떨어지게 되면 네. 식약처로 음. 허가가 넘어갑니다 식약처 허가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그 해당 치료가 법정 비급여 치료로 등록이 음. 되는데요 이 법정 비급여 치료가 되어있는 표적항은 실비 보상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음. 이론적으로요 네. 하지만 식약처에서 허가가 나지 않은 아직 심평원에서만 허가가 된이 치료들은 실손보장이 불가능한 게큰 문제고요 이 비용 자체가 한번 1회에 300만원 많게는 700만원까지 가는 약물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8회에서 10회만 받게 되면 뭐 5천에서 7천만원까지도 네.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법정 비급여 치료라고 하더라도 보통은 통원으로 이게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원한도는 이제 과거 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도 50만원이 맥스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상을 받으셔도 이 비용을 충당할 만큼 대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표적 항암 치료에 대한 부분은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나은 선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암 담보들을 뭐 유사암이라던가 뭐 진단금 충분히 준비하신 분들도 표적함암에 대해서는 관심을 계속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맞습니 어, 아직까지는 사실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준비해볼 만한 담보다 앞으로 어떻게 손해율이 달라져서 가성비가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추천드릴 수 있는 상품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험도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과거 암 수술비 특이한 메리트가 있었다면 이제는 점점 항암 약물치료 더 나아가 표적항암 약물치료가 점점 메리트가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죠 음. 이 50대 계신 분들은 사실 조합설계를 하면 금액이 막 너무 올라가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합설계와 단독설계 어떤 부분이 이 50대 분들한테 유리할까요? 일단 보완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단독설계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설계가 가지는 장점은 각 보험사별 장점을 다 가져가기 는가 위함인데 이미 어느 정도의 보장이 있으신 분들은 부족한 부분만 채워넣으면 되기 때문에 단일 설계로도 충분히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굳이 나눠서 비용을 더 많이 가져가시기 보다는 단일 설계로 먼저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조합설계가 가지는 장점도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50대 기준으로 해서 이달에 좀 추천해 줄수 있는 상품이 있다면? 일단 55세 기준으로 설계를 했고요 남성의 경우 한국의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 10만 8,042원 그리고 KB손해보험의 닥터실속건강보험 5만 4,751원으로 합산 16만 2,793원입니다 일단 비용이 많이 비싼 이유는 이 기준은 일단 보험이 없으시거나 새로 이제 정비를 원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했고요 일단 보통은 이 중에서 하나 정도를 보완하는 형태, 즉 진단비를 보완하시고자 하신 분들은 홍보, 그 다음에 후적항암이나 술비 보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KB쪽으로 음. 하시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 다만 심뇌혈관 관련해서 보장을 조금 보완하시고자 한다면 현대해상 상품이 KB보다 조금 더 낫다는 점요거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암쪽은 KB로 그리고 심뇌혈관 관련된 부분들은 현대해상 아, 이거는 40대와 뭐 크게 다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네.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네, 여성분 같은 경우는 55세 여성 기준 롯데로 8만 1,533원 그리고 현대상 해 3만 1,110원 음. 이렇게 구성이 가능하고요 총합 11만 2천원으로 40대와 크게 비용이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음. 이유는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어, 40대보다는 많이 줄어들고요 뇌혈관 질환 진단 담보로만 2대 진단비를 준비하실 경우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음. 복층 설계, 음. 뇌혈관과 뇌졸중, 그 다음에 허혈심장진단비와 급성신공경색, 요거를 복층 구성하셔서 조금 더 가성비 있는 보험 마련을 하시는 것이 좋고, 여성분도 마찬가지로, 진단비를 보완하시고자 하신다면, 그대로, 음. 심리혈관이나 수술비 보장을 하시고자 한다면, 현대로, 음.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이달 기준으로는 지금 전문가님께서 추천해주신 요 회사들을 기준으로 보시고, 사실은 내가 유병력이 있느냐, 기존 병력들이 있느냐, 대신은 고지해야 될 사항들이 있느냐에 따라서도, 어, 상품 구성은 아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단순히 그냥 유튜브 채널만 가지고서 공부하시는 데는 한계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50대 분들, 특히나 이제 40대 넘어가서 50대, 60대 계신 분들은 어, 정확한 고지 내용 안에서 제대로 된 설계 조합들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50대 분들의 경우는 음. 가장 큰 고민 음. 바로 실비, 음. 네, 실비 관련해서인데요 09년도 이전 실비부터 시작해서 1세대 실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실손전환의 이슈이기도 하고 네. 기준을 조금 음. 세워드리고 싶어요. 병력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비를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어. 어. 확실히 있으세요. 음. 하지만 50대 분들 중에서 연간 보험료 혜택을 100만원 이하로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네. 실손 전환 하시는 것이 무조건 음. 유리하다고 볼수있다 가능하다면? 그렇죠 가능하다면 네. 네, 그렇죠. 당연히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안 가능하신 분들도 많으세요 <웃음> <웃음> 뭐 우울증 약이나 아니면 신경질환 약을 복용 주시거나 아니면 특정 보험사 같은 경우는 이제 도수치료나 허리, 네. 척추 디스크 관련 유추 네. 이런 치료력이 있으신 분들은 전환이 안 되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현재 실비는 MRI 도수치료 부분이 특약으로 빠져나와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약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간 보험료 혜택을 내가 납부하는 보험료 음. 이상으로 보고 계시다면 그만큼 병원을 많이 가신다는 뜻이고 음. 병원을 많이 가신다는 거는 그만큼 보험금을 많이 타신다는 거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는 음. 어, 실손 전환하는 것이 옳다 라고는 볼수 없고요. 그분들에 한해서만 딱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현재는 괜찮을 거예요. 네. 하지만 그 다음 갱신과 그 다음 갱신을 내가 고려해 봤을 때 유지하는데 부담이 없겠거나 유리할 것이다 라는 판단이 서신다면 유지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전환하시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이 추이를 계속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 1세대, 2세대 실비는 떨어질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렇죠. 구조상. 이건 제가 확신히 드리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어. 충분히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실수에 대해서는 할 얘기 많지만 아. 내가 오늘은 상인공간보험이니까 무슨 전화를 해야 되냐? 보험용소 대표인 저의 관점은 그돈더 내시지 마시고 차라리 진단자금 준비해라 그지 어떤 분이 댓글 이렇게 다셨더라고요그 착한 시선으로 전환하는거 라 상회사들이 추가 상품 가입시킬 수 있어서 그래서 착한거다 <웃음> 어, 영업할 수 있게끔 해줘서 착한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절대 그런 관점이 아니고 좀 시간이 되시면 계산기를 한번 두는게보셨으면 좋겠어 어, 진짜로 이게 나한테 내가 매달 내는 보험료가 이게 안 사라지는 비갱신형 그러니까 어. 상품면 모르겠는데, 망장급금이 있는 상품면 모르겠는데, 이미 소멸되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관점입니다. 보험연구소의 취지는 어렵지만, 어, 어려운 상담을 정말 제대로 해드릴 수 있는 기준들을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해요. 성인건강보험이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전문가님들 노고를 조금 높이 사주셨으면 좋겠고, 어, 이분들이 추천하는 상품들 무조건 가입해라가 아니라, 어, 눈여겨보시고, 보험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은 금융상품이니까 음. 다들 숫자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음.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보험료만 비교하시고 음. 보험상품을 선택하기 보다는 어, 각각 가지고 있는 특당점 음. 그리고 단점까지도 볼수 있는 상담을 받아보신 뒤에 이 보험료 차이를 어, 이해하신다면 음.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음. 네. 여러분들 보험 선택하는데 또 기준이 되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